야들무지 볼품없다 이리저리 차여지네. 아래 <머래> 반짝반짝 메가에 징글징글 볼품없다 이리저리 차여지네 비가 와도 징글징글 눈이 와도 징글 달 아래 반짝반짝 내가 한글자다